그래서 나는 생각한 게 뭔가 핸드쉐이크를 하는데 그 브로 브로 브 달려가고 오랜 사람 머니 뭐 하고 그 다음에 따라믄 딴딴딴 팜발밤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되 않나? 어? 그래서 뭔가 그냥 어제 생각해본 거는 약간 달려가잖아. 근데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달려를 표현할 수 있을까? 근데 유, 유, 유, 여기까지 들어고 이렇게 갔다가 달려가 이렇 그러면 약간 보 되니까 너 약간 밑으로 갈까? 뭐, 달려가 보린 뭐, 그 다음에, 뭐, 주먹을 이렇게, 빵빵빵빵까지 가볼게 네. 달려가 pump, p u m 땅땅땅 m p pump, pump, pump, pump, pump, pump, p u 아 p pump, pump, pump, pump, p u 또잘 모르겠어 핸드 쉐이크. 뭐 이런 식으로 세 번만 딱 하면은 근데, 근데 핸드 쉐이크가 세번 들어가는 거. 어. 그세 번을 다 짜야 되는 거 그렇지. 따른 덮기 하는 거 그렇지. 그러면 뭐 조금 더 헷갈리지 않나 엄청. 그러니까 좀 나라고 싶지 않을까. 아. 왜냐면 이게 너무 짧을 거 같아. 하나만 한 번만. 오 어, 좋아. <웃음> 좋아 좋아 좋아. o w my boy, t h 이세번세번위까지 위에는 뭔가 동작이 있핸드 <웃음> 아니 뭔가 안같 올라가는 느낌 아니면 뭐. 이게 아상해볼트거 뭐 이런 품리서 그냥 리듬 우리 약간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나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아.. 그니까 맞아 <웃음> 어. 근데 이게 요즘에 하나? 요즘 춤 같은 거 없어? 요즘 막 되게 트렌드하는 춤 힙합춤 같은 거막 세븐 아니야? 아니 여기 손이 이렇아 달려가 고 괜찮았어 오괜찮데세레에 오래될 것 같은데? 까지 가려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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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줄, 를줄 웅줄, 나도, 음, <웃음> <웃음> 세르 아, 그러면은, 이렇게 뭔가 딱한번 차고,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뭔가 좀 어색할 수있어 <웃음> 차, 그냥, 이렇게 들어어오세세세 <웃음> 여기는 빨리 하니까 그냥 나, 라 나, 나, 예속 나, 나, 음악으로만 어, 네, 네, 안 보고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다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응. 이게 조미나에서 제가 세 그럼 아요한이에 하고 싶으면 아, 하고 uh, 그냥... 아, 괜찮은 거 같은데? 저괜찮았어 아, 마지막 이렇게 하면 될거같은데 그러면? 찍어올까 그러면? 세한국인이있요 이럴 건 손님이 그럴까요? 너무 <웃음> 호랑이신데, 저는, <웃음> 너무 백화여가지고 <웃음> 지금 어떤지, 지금 이 느낌 어떤 건지. 아, 괜찮아. 괜찮은데. 네. 이런 유형을 틱톡에서 본 적이 줄... 없어요. 아. <웃음> I'm gonna k you e 이게 예, 좋거 같습니다 요즘도 된거 같죠? 너무. 화이팅 하유, 진짜 너없었으 못했겠네 너없었으안됐어 약간 아, 지가게 없어요? 그니까 <웃음> <웃음> 네. 진너 덕분에 할수 있었다 진짜 내가 좀 막막해서 혼자 좀해보려 했는데 확실히 이게 내가 막 춤을 막잘 추는 게 아닙니까 너무 고습니다 회의는 저희 회사 직원 통해서 음. 알려드자. <웃음> <웃음> 아줄 거야 줄 거야. <웃음>